하스펀의 돌뉴스 오늘은 알터렛 계곡의 명예를 건 승부 호드 대 얼라이언스 전투의 결과와 새로운 선술집 난투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알터렛 계곡 출시와 함께 시작되었던 호드와 얼라이언스의 대결 이 게임에 접속하면 호드, 얼라이언스 중한 세력을 선택하고 호드는 드렉타르, 얼라이언스는 반달의 스톰파이크 전설 카드를 획득하며 일반 게임 투기장 결투 모드 플레이 시 명예 포인트를 획득 그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명예 포인트는 1월 12일까지 세력별로 합산 이 모든 플레이어는 승리한 세력의 다이아몬드 지도자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세력 투표에서는 호드는 약 53%, 얼라이언스는 약 47%로 이 호드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정작 승리 세력은 얼라이언스가 되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! 이로써 반다른 스톤파이크 다이아몬드 카드를 모든 유저가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패배한 호드는 오히려 좋아 드렉타르 기본으로 받고 반다르 스톤파이크까지 받는 거니까요 반대로 얼라이언스의 경우 이 호드의 드렉타르 카드를 어떻게 받는 거냐 할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명예 시스템의 최고사령관에 도달할 경우 드렉타르 카드를 얻을 수 있고요 이 명예 시스템은 다음 확장팩 출시 전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 만약 기간 내에 최고사령관 달성을 못한다면 이전 불모의 땅때 지급되었던 황금 어둠사냥꾼 볼진 카드처럼 특정 업적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데레 스톤파이크 카드 배포에 관해서는 차후에 추가 공지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소식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다음은 주간 선술집 난투 소식입니다. 이번 주 선술집 난투는 덱을 짜지 않아도 되는 난투! 이 직업을 선택하고 게임에 들어가면 2, 3 해적이 30장 들어간 덱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각 플레이어는 매턴마다 직업 또는 중립 카드 중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 덱에는 해적만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발견 카드들을 중심으로 게임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진정한 실력을, 운빨을 겨루는 난투인 거죠. 다만, 매턴 무조건 1회 이상 발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참고해주세요. 1승 보상은 불사 조회 카드팩 한개입니다이 공짜 카드팩은 못참치 여기까지 알터레 계곡 전투 결과와 선술집 난투 소식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은 호드대 얼라이언스 대결 결과 만족하셨나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하스펀의 돌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